청양고추아 맛있겠다 생김치랑 메뉴 뉴스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츠입니다 오늘은 김치말이국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뭔가 상큼하고 시원한 그런 음식이 먹고 싶은데 생각하다가 이 냉면 육수로 사용해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김치말이국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, 재료는 소면이랑 냉면 육수 그리고 잘 익은 어, 신김치가 있으면 되고요 김치에다 살짝 양념을 해줄 거라서 설탕 참기름 깨 그리고 저는 약간 매콤하게 청양고추도 조금 잘라 넣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김치말이국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면을 끓일 물을 받아서 끓이고 있는데요. 제가 원래 사용하는 면이 있긴 한데 다 떨어져서 오늘은 이 제일재면서 소면으로 끓일 거예요 저는 오늘 2인분을 끓일 건데요. 많이 먹으려고요. 이만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끓여주다가 물이 이제 끓어오르면 찬물을 두번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면이 더 쫄깃하게, 식감 좋게 익는다고 하죠. 그래서 저도 잘 살피고 있다가 이 국수 끓인 물이 확 올라오면 넘칠 수 있거든요. 그때 찬물을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잠재워야 되는데. 이제 김치를 잘라줄 건데요. 김치에다가 설탕, 참기름, 깨를 넣고 살짝 양념을 해줄 거예요. 그냥 먹고 남은 김치들이 지금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얘를 다 썰어줄 거요 오늘 제주도에는 비가 와요.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. 근데 어제는 제가 소꼬리곰탕을 먹었는데 너무 든든하게 먹어서 배가 별로 안 고픈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상큼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... 김치나리 국수를 만들게 되었어요. 이제 김치에다가 <웃음>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, 전 2인분 만들고 있는데요. 넣어주고 그 다음에 참기름 뿌려주고 그 다음에 깨를 반 정도만 뿌려주고 나머지는 국수 위에 또 뿌려주면 예쁘겠죠? 네, 이제 묻혀줄 건데요. 여기에다가 혹시 피쉬 소스를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이 삼계간장을 한번 넣어보려고요. 한번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조금 감칠맛을 올릴 수가 있어서 여기에서 네. 참기름은 제가 너무 좋습니다. 육수를 부어볼게요. 여기에다가 김치 국물을 한 3스푼 정도 넣어줍니다. 액수를 네, 넣어주고 김치도 넣어서 저는 살짝 파를 넣어줄게요 청양고추도 얘도 살짝... 맛있겠죠? 네 끝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있시드세요아 맛있겠다 어때? 맛있어? 맛있어 그래? 응 <웃음> 다행이다 너무 맛있다. 와, 맛있어. 음, 음, 아주 음. 청양고추를 좀 넣었어. 음. 좀 매콤하면서, 신김치랑 레미언 육수랑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, 제가 지금 먹고 있느라 깜빡 잊은 게 있는데요. 제가 오늘 김치만리국수에 피쉬소스를 몇방울 떨어뜨렸는데 훨씬 감칠맛이 이 신김치랑 냉면 육수랑 상큼함이랑 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넣어서 드셔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마저 먹도록 할게요